네, 저는 레관련다 네, 안녕, 톤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형 자동차 번호판이 2020년 7월 새롭게 도입이 되고 보는 것처럼 번호판의 좌측에는 청색의 바탕에 태극문양과 홀로그램을 이용한 국가상징 엠블렘을 가운데 에 넣었고 아랫부분에는 국가축약문자인 KOR을 표지해서 기능상의 장점 외에도 색다른 디자인으로 차량의 드레스업 효과까지도 고려해 만들어 발급하고 있는데요 이전 차량들은 이에 비하면 번호판이 조금 밋밋해 보이기도 해서 이렇게 생긴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라고 불리는 유럽 각국의 국기나 문양이 그려진 스티커를 구입을 해서 번호판을 꾸미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번호판 스티커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상당히 디자인도 다양하고 가격도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쉽게 구입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번호판의 스티커 튜닝을 단속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준을 마련하고 붙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색깔도 다양하고 부착된 위치도 전부 다른 작은 스티커가 자동차 번호판의 붙어있는 차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차주는 이런 스티커가 왜 누가 붙였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붙어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타고 다니는데 이런 스티커들은 대부분 주유소에서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구분하기 위해서 붙이기도 하고 또 공항 주변의 사설 주차업체에서 맡겨진 차량을 주차장 건물이 아닌 외부에 며칠씩 차를 세워놓고 차를 찾을 때 확인하기 위해 스티커를 붙인 것이라는데 이렇게 차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붙여진 작은 스티커 때문에 차주는 단속이 되고 과태료까지 내야 할 수도 있는 거야. 자동차 등록번호 번호판 고시 규정에도 번호판의 바탕면이 부착물이나 장식물에 가려지면 아니된다 라고 돼있어. 만약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엔 1회 적발시 50만원, 2회 적발시 150만원, 3회 적발시 25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있어. 그런데 단속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차량번호를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번호판을 직접 가리는 것도 아니고 안전문제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원칙적으로 번호판에 무언가를 붙이는 것자 자체가 불법이고 허용이 되다 보면 다른 목적의 스티커들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내가 포털 사이트에 자동차 번호판 스티커로 검색을 해서 그중한 업체에서 스티커를 주문했는데 재미있는 것이 포장지 뒷면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붙어있더라고 본 상품은 번호판에 부착 시 단속 대상이 될수 있으며 단속되셨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게 뭐야? 판매업자도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건데 결국 이런 내용을 모르고 구입을 한소비자 소자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자동차 등록번호판 고시 규정의 내용에 사세한 기준을 두고 부착위치 크기에 대한 규정을 둬서 튜닝을 할수 있도록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스티커 제작과 판매를 강력히 단속해서 못하게 하든지 해서 더 이상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 같은데 말이야 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준을 마련하고 개성 이게 꾸밀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 아니면 철저히 제조, 판매를 단속을 하고 아예 붙이지 않도록 해야 할까요? 어느 쪽으로라도 확실히 해야 소비자의 혼란도 줄이고 더 이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텐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매우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치뷰